스펠 경청 감시자 은둔자 나이아스 제외암 저기요. 지금 시즌 말이거든요. 아, 지금 그걸 그 미션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아니, 지금 그 미션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일반 구데기 캐릭터로는 이길 수가 없어. 자, 붉은 성당인데, 음, 일단 산탐으로 가요. 어, 뭐야? 불도 없다. 근데, 근데 4등분은 있는. 랭킹 4등분은 있어. 5등도 있는. 아, 4, 5등이 있는데 지금 나보고 지금 경청을 하라고. <웃음> 경청하라고. 아래쪽에 갔을까? 아래쪽에 갔으면 좀 망하는데. 그래서 아래쪽으로 가는 거 예상해서 아, 나이스. 중앙으로 갔다. 굿. 맞아. 어디로 갔는데야? 아. 용병이잖아 이거. 아예수 이거 안 좋아 이거 뭔데 이거 용병 아 죄송, 어디 갔는데? 에바스기마스. 어 여기 있다. 예수야 딱대라. 어. 일단 치료하느라고 약간 이득을 본상태기 때문에 아주 좋아요 아씨 대각선이라 조각 세우기 게임드네 이거 9시네요 거기다가 9시야 왜한돼 아. 두대 아좀 꺼져 좀 꺼져 좀이 개새 로 아냐 야 고나가 니 뒤질래니 뭐 하냐 그쌈 싸먹으려고 그냥 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벽이랑 왜 키스하고 있어? 아, 좀좀해 회수해? 회수해 회수, 회수, 이 새끼야! 에 개새끼야! 해수 빨리 안하냐? 에잉 뒤져 그냥! 에잉 뒤져 그냥! 에잉 뒤져 그냥 제발! 낄낄낄낄 너는 너의 뜻에 빠진 것이오 낄낄낄낄 야무지지 그냥! 존내 야무지거든 그냥! <웃음> 야.. 아야 잠깐만! 미명 개 같은 구정씨 아홉 시 들고 왔어 미친 개개싹 죽고 있고 시 들고 왔다고 새시 히든 카드왜 가져온 거야 개 같은 구대 같은 히든 카드 그냥 히든 카드 그냥 구대 같은 히든 카드 그냥 아 개새끼야 일로 와나 아, 그만 때려 아, 그만 때리라고 이 새끼야 아, 그만 때려 이 구대 같은 그만 때려 음, 음. 마무리! 마무리! 마무리! 응? 안 돼! 지금 하는데 저거를 아니 히든카드 뭔데 저거? 아니 히든카드 뭔데? 히든카드 뭔데? 응? 시발 그냥! 응? 구대같은 생존받을? 계속 계속 개 그냥 죽어 그냥! 으아! 으아! 왜 안죽는데 저거? 야 때렸다고 정확하게 어, 아, 때렸다고, 때렸다고, 때렸다고, 나 때렸다고, 나 때렸다고, 에, 아, 때렸다고. 죽어, 죽어, 죽어, 죽어, 죽어 아, 아, 아, 불러가는 거야. 야, 비정상 한 번만 쓰게 해줘, 진짜로, 아, 진짜로, 비정상 한 번만 쓰게 해줘, 아, 진짜로 그냥, 음, 그냥 구대 같은 생존마들응 아, 야 흥분 써도 돼? 흥분 써도 돼? 흥분 써도 돼? 아 제발 흥분 한번만 쓰도록 해주면 안되겠니? 개새끼야 개새끼야! 개새끼야! 개새끼야! 흥분 쓰고 싶어! 아 흥분! 개새끼야! 죽어! 으아! 프리다! 아 제발! 제발! 제발! 아 제발! 아! 무발 아, 제발. 아, 제발. 무슨 아, 제발 무슨 무슨 무는무 아! 무슨 한 번만 해줘. 아, 무슨 물, 무슨 무 무슨 물, 무슨 물, 무슨 무 무슨 물, 무슨 무슨 무슨 무 무슨 무 무슨 무 무슨 무 무슨 무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다슨 무슨 무슨 보이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야! 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 막마계시 아, 일로 안오다나고 아캐야 그냥 기자 <웃음> 아, 아, 아. 이게이 <웃음> <웃음> 그냥 경청 음, 들어버리지. 이 SP 아아 아아아 아아아 아아아 아있아 아아아 아아아 아아아 한번더 발통! 어, 어, 걷는다고 지금 그게 서, 발소리가 줄어드나? 일로 안 오나, 그냥? 응? 어? 걷는다고 지금 그 발소리가 지금 줄어드나, 지금? 집중 안 합니까? 지금 빨리빨리 안튀어옵니까 지금? 뭐하십니까, 지금? 어, 어, 지금 그런다고 지금 죽지 않습니다. 어? 사람 그렇게 쉽지, 쉽게 죽지 않습니다. 안 죽습니다. 빨리 안튀어옵니까 지금? 예? 죽어, 그냥! 사람 그렇게 쉽게 안죽습니다 빨리 안 튀어옵니까 지금 어디까지 어 튀어갑니까 지금 음 잡는 방법 3, 2, 1뿅뿅 뿅. 깔끔하게 올킬로 마우리가 됩니다 쥬쥬. 아 좋은데 아 이게 되네 야 막판 승리 시즌 막판 승리 감치 엄청 티베깅이라니. 아니, 여러분들 스펠 쓰는 게 티베깅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앉아있네, 저거. 좋아요까지.